자참다 죽음의 시한폭탄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한평생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몸부림을 치다가 하다 하다 안되면 거의 다 포기를 하고 죽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는 포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혼이 있다는 거죠. 영혼. 같이 합시다. 영혼. 네. 날마다 시한폭탄을 몸에 두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다만 우리 몸에 시간이 내재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간에 맞아 떨어지면 나중에 그것이 폭발하게 되는데 폭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 육체가 폭발하는 순간 질병의 죽음에 노출되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죽게 되는데 그 시한폭탄이 그 날짜가 시간이 언제로 우리에게 오느냐 아무도 모른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에는 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좋겠는데 알지 못해요 제가 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부부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그분들이 갑자기 잠을 자다 누가 올라타서 목을 조이더라는 거예요 어, 목사님은, 아, 목사님이시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네, 압니다 그게 뭐예요? 가위 눌리는데 가위 눌리는 게 뭐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거는 귀신입니다 귀신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건과 휘말려서 충격을 받을 때, 영적인 것은 고수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눌렸을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을 너무 과하게 했을 때, 육체적 피로가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사업이 망하거나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큰 충격 받아서 정신적으로 멘탈이 올때 갑자기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와서 목을 확 졸리고요 그것이 귀신인데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거는 사람이 절대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가봤어요 또, 또 이래요 가봤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요 압니다 봤어요 봤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날마다 그런 귀신하고 싸웁니다 에이 거짓말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을 자주 드나드는 이유가 불세의 책을 써서 내가 너에게 불쇠를 주노라 그 책은 영안이 열어지는 과정을 썼고 귀신들과 싸우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알려져서 주님의 은혜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 책을 드리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이 할렐루야가 오래 가야 되는데 귀신이 욕사해서 그 다음날 문자가 막 왔어요. 복사님 나는 책을 안 좋아합니다 귀신을 위한 책이라면서요 너무 무섭습니다 안 볼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 한번더 귀신 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남편이 그 다음날 갑자기 귀신이어서 자기 목을 또 조르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의 정체를 아는 책이니까 봐야 될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우리 그냥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백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 들어올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난번에 간정하신 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집회나 놓고 보니까 요단강가에 있는데 깊은 강이 있는데 천국에서 큰 천국의 여객선이 오는 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유튜브에 좀 듣게요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여객선만 오는가요? 어떨 때는 비행기 모습으로 오고 어떨 때는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주님을 타고 오시기도 하고 아직 우리는 그 여객선을 타보지도 않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쉽게 요단강을 건넌다고 표현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죽자마자 천사가 와가지고 샘 아파서 옷을 입혀서 데려가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천국을 경험시키고 영이 열어져서 구경을 시키세요 구경을 시켜주세요 천국을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을 너무 많이 구경을 하면 우리가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삶에 재미가 없고 부모님한테,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신경을 안 쓰게 돼요 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천국은 순전히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자꾸 구경하고 들락들락하다 보면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할 일도 못하게 돼요 돈을 벌어서 생활해야 을될 사람이 돈벌이를 안 하게 되고 어떨 때 보면 은 일반적인 세상의 일에는 너무 게을르게 되고요 영적인 것만 부지런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을 다안 보여주시고요. 천국을 들락달락해도 다알 수가 없고, 그저 사막에 모래 하나 줍는 거, 그렇게 체험할 정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계도 많은 나라를 가보면, 그 나라의, 그, 나라의 수도와 그 도시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있잖아요. 주 안에 또 작은 도시들이 있고, 그 도시 안에 자기가 사는 몇 번지, 그 번지가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 더큰세계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줄을 차지한다고 한번 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권 받은 송도가 한 나라를 차지한다고 한번 해 보세요 바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곡이 없겠어요 상상을 추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나라에 가면 그때 우리를 기절시키고 놀리실, 놀리키게 하실 준비가 주님은 다 하고 있어요. 오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구원이 이렇게 선물을 딱 줘서, 구원을 줘서 너희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또 내려갈 까 염려한다 들은 거? 들어야 될 거? 이미 들었던 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고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물건처럼 구원의 선물처럼 구원을 힘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나를 신앙생활으로 뜨겁게 만드는 이 물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선물을 흘러 떠 내려간게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떠 내려간 것처럼 그러니까 간절히 들어야 되고 간절히 찬양해야 되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삐딱하게 들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꼬이게 돼요 가뜩을 하는데 기질이나 성격이 꼬여 있는데 거기다가 말씀도 삐딱하게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그말씀이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야 해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 잘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않으며 공평된 복음을 받았다 우리가 이큰 구원을 등원히 여기면 어찌 피할이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있고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구원을 가볍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수직적인 관계를 지금 취급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대단히 수 관계에서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믿습니까 히브리서의 특징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사건 보수다 진보다 또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런 세상에 복잡한 이슈들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아무리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들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다든지 내가 오늘 당장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무수히 산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런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 잠깐씩 언급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할 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도 나를 회복시키고 건강도 회복시키고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같이 합시다 하나님 의 말씀이 나를 모든 문제에서 회복시킨다 할렐루야! 사회적인 이슈보다 질병의 큰 문제보다 남편 자녀 가정문제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이 맨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 그 말씀으로 내가 회복이 되죠 있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는 특징이 뭐냐면 구의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집어내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 구원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적용시켜요.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줄 뿐만 아니라 증명을 해줘요. 증명해. 요 구약에는 이런 이런 이런 말씀들이 있었다. 구약에서는 이런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그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징보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불순종하면 안 된다 삐딱하면 안 된다 역길로 가면 안 된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계속 끄집어내서 사건과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천사들이 천사들이 하셨던 그 말씀 그 메신저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메시지가 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이제는 축복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축복의 신분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도 정말로 죽어도 할수 없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하체까지 완전히 다 빨갛게 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할수 있는 모든 망신을 다 당하셨어요. 온갖 능력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모두 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는 없을까? 지난번에 어떤 그 장애를 입으신 분이 듣지도 못하지 말하지도 못하지. 근데 나한테 문자를 계속 왔어. 목사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하고 치욕가는 사람도 불쌍한데 마귀와 귀신들도 불쌍합니다. 그들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아이 나한테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것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닌데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생기기 전, 우리가 알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창조물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서 기름부음 사역을 해야 될 빛의 영광을 가져오고 빛이 시작되는 그 거룩한 다른 천사들에까지 하나님의 임지와 기름부음을 전달하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스스로 교만하고 타락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 전에 별의별 질문을 다 해봤어요 지옥가서 사단에게 그런 말도 했어요 야 이놈아 너왜 타락했어 응? 너왜 타락했어 내가 이렇게 지옥에 올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했지 내가 이렇게 잘못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지 이렇게 될줄 나도 몰랐어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놔, 죽겠다 그래서 요거라고요. 악담을 퍼버려요. 하나님께서 마귀, 귀신, 적그리스도 이런 악한 영들한테는 기회를 안 주세요. 다, 모든 인간에게 다 죄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음.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한 번만 한 번만 구원의 길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지옥에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갈 거래요. 응? 왜 우리 아버지도 했잖아. 우리 누이도 했잖아요. 지옥에 가 있는 형제나 친척이나 지옥에 가 있는 사람 보면은 제가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문득 문득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너무 답답한거요 이거는. 세상에 잘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래를 하고, 놀러다니고, 잘나가고, 갓나는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저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갈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막 몇만 명씩,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이렇게 막 죽, 죽잖아요. 그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자기 점검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갑자기 바이러스가 막 번져서 갑자기 죽고 전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시한복당이 터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질병으로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 이걸 확인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옥 있는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셨어요. 네 마음대로 내가 너에게 자유 줄 테니까 마음껏 생각해라. 상상을 해도 좋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도 좋고 다 좋아. 반대로 생각해. 영적으로 생각을 하든 정신적으로 생각하든 육적으로 생각하든 기분 나쁘던 좋던, 니마대로요구해도 좋아, 타락해도 좋아, 아 타락해도 안 좋지. 타락은 안 좋죠. 마음껏 스스로 할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안에 무언가를 심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동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죄라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를 해독하는 기관장치를 하나 사람 몸에 집어 넣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야 양심 양심 해보세요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선물 덩어리를몸 안에 딱 세겨 놓아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죄를 지으면 양심에 찔려요. 이 양심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양심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타락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껏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껏 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셨어요 책임을 져야 돼 자기 안에 있는 뭐 양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성과 양심을 주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자유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 내가 말한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생각한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행동했던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할 수도 있고 다. 이거는 강요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자기들 자유야, 강자. 그러나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질 일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든 안 하든,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스스로 길을 찾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 스스로 그 길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누군가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 사람이 이런 말하니까 영적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적인 거지 자기를 미혹하는 말이었어요. 그것도 책임져야 돼, 차이가. 그러면서 길찾기를 하는 거예요, 길찾기. 길찾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수 있고, 안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찾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불을 쪄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두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무를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길을 찾아 나서는 순례자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본향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또 밑그림을 또다 그려놓고 밑그림에 맞는 퍼즐 조각 하나하나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모양과 순서와 그림 조화 전체적인 그림 조화와 또 현실적으로 내가 움직이게 어떻게 움직일 때 이게 맞춰지고 우림 예. 퍼즐 조각 하나하나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맞춰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지 의 영적 세계 영적 번양 찾는다 그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로 구체적인, 우리 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GPS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공중에 인공위성 띄워 가지고 우주에서 GPS 띄워 놓고 이 땅에 쓰리라는 일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는 이 차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생소한 지역에 가도 집에서 다 잡아가지고 어디에 장애물이 있다, 속도 제한하지 마라, 속도 제한이 풀렸다, 속도 제한이 있다, 몇 키로, 몇 키로 위에서 다 잡아주거든요. 그래, 그때는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내게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 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게 안내지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말씀에 보니까 오늘 히브리스 10장 22절 9장 14절을 보니까 6월절의 오리장의 피가 예수의 피에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 피가 효과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언약의 속죄의 피 히브리스 10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뿌리분을 닦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양심이 타락한 양심인 거예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타락한 양심이니까 어떻게 신앙 양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앙 양심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양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심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심어놓은 최고의 가치 있는 기관. 그 어떤 돈으로도 어, 상상할수 있는 그런 기관. 자내 안에 필요 이상으로 윤리와 도덕과 일반적인 법을 어기면 내 양심이 해독을 해야 돼요. 이렇게만 안 된다, 저렇게만 안 된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야. 일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양심의 가책이 많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신앙양심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더 주셨어요. 이 양심도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양심. 할렐루야.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값으로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양심의 은혜를 받아야 신앙양심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양심은 신앙양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예요. 거짓말 탐지기. 예. 거짓말 탐지기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같이 어떤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 와가지고 뻥 터져서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한폭탄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옆에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말씀 들을 때 간절하게 들으라 그냥 한 개로 도고한 개로 흘려들릴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것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물건처럼 흘러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원어에는 반지 구원의 반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지를 빼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참 구원 우리가 구원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고 나서도 자기 영성 관리를 잘못하면 이큰 은혜를 망해 받고 진하게 받은 사람은요. 진하게 타락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고 한순간에 나가 버릴 수 있어요. 나가리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 관리하면 나도 모르게 구원의 반지가 뽑아져 버려서 흘러가는 것처럼 되 버렸어요 오늘 그렇게 히브리스 기자가 지금 설명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축복이요 말씀 하나하나가 능력이요 보배이고 능력이고 응답인데 그러나 이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스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하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그약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약속이 있고 구원의 체험을 감격겠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있을 수 있다 왜? 그럼 왜 그렇게 럼왜그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랬다 왜 시간이 가면서 소홀하게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소홀하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약속이 있고 축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엄청난 약속과 축복이 있는 백성도 비참하게 멸망당해요 무엇 뭐 때문에 그렇느냐?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에는 어떤 조건이 항상 붙어 있어요 같이 봐시다 율법에는 조건이 항상 붙어 있다 할렐루야 율법의 조건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조건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순종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불순종으로 갈 것이냐 순종의 대가는 복이 올 것이고 불순종의 대가는 버림을 당한다 흘러 떠내려간다 어떤 면에서 뭐하나님 말씀이 축복도 성취가 되고 저주도 성취가 되고 자 믿음의 구원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럼 복음에는 복음에도 조건이 있느냐? 조건이 있죠 복음의 조건은 뭐냐? 앞에다 항상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네. 복음의 조건은 그래요 율법도 마찬가지야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면 회복하지만 믿지 않으면 흘렀떠 내려간다 오늘 주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자 그러면 이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보니,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견뎌야 되고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세계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되고 있으니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거두어 주시고